안녕하세요 킴비서입니다 오늘은 호텔에 투숙하면 제공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인데 호텔에 많이 안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호텔에 체크인하고 투숙하다 보면 투숙 중에 제공되는 물건들 좋아 보이는데 가져가도 되나 고민됩니다 먼저 가져가도 되는 것들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슬리퍼입니다 호텔방에 들어가시면 슬리퍼가 있는데요. 이 슬리퍼들은 일회용 슬리퍼들입니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가끔 좋은 리조트의 투숙시에는 일회용 슬리퍼가 아닌 퀄리티가 높은 쪼리 같은 것들도 있는데요. 이것도 그냥 가져가셔도 됩니다. 재활용하는 제품이 아닙니다. 뭐 저는 슬리퍼는 가져오지 않는데요 슬리퍼를 보관하고 있는 얇은 부직포 같은 재질의 신발 주머니는 챙겨오는 편입니다 여행을 마치고 여기에 신발을 넣어서 오면 꽤 유용하거든요 다만 옷장 안에 슬리퍼 위에 있는 보들보들한 호텔 가운 이건 당연히 가져오시면 안 되고요 옷걸이도 당연히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보통 이런 가운들은 호텔 내에서 판매 중이니 같은 호텔 가운이 갖고 싶으시면 호텔에 문의해서 새 제품으로 구매 가능하세요. 두 번째로 호텔 볼펜입니다. 호텔방 내 서랍이나 책상 위에 보통 호텔 이름이 적힌 볼펜이 있습니다. 5성급 호텔에 가면 하 괜히 이 볼펜을 기념품으로 가져오고 싶은데요. 뭐 가져가셔도 됩니다. 세 번째로 샴푸, 비누, 바디워시, 가글 등의 소모품입니다 호텔에 따라서 제공되는 브랜드와 종류는 상이하지만 특급 호텔들은 대부분의 소모품이 제공되는 바뭐 저는 여행갈 때 칫솔이나 면도기도 잘 들고 가지 않습니다 바디워시, 비누, 샴푸, 린스, 바디로션, 뭐, 뭐 칫솔, 면도기 이런 것들 대부분 구비되어 있고요 호텔 방 내에 작은 박스 내에 있는 소모품들도 모두 다 가져가도 상관없으세요 어, 샴푸 등의 소모품들 모두 부족한 경우 추가로 달라면 더 줍니다 제 경험상 매박수마다세걸 추가로 넣어 주기 때문에 부족해서 더 달라고 한 경험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이 작은 박스들 중에서 어, 가장 유용한 박스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어, 바느질 키트인데요 어, 바느질 할때 실을 바늘에 넣기 귀찮은데요 이 바느질 키트 안에 있는 이 바늘과 실은 어, 실이 바늘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실도 여러가지 색상으로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 모든 색상의 실에 이미 바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챙겨오는 편입니다 이거 그냥 집에서 써도 사실 유용하거든요 네 번째로는 물과 캡슐커피, 뭐 티백, 인스턴트커피 뭐, 이런 것들인데요 호텔방에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두병의 생수가 제공됩니다. 어, 무료로 제공되는 물들은 일반적으로 컴플리멘터리 뭐 워터라고 적혀 있거나 호텔 이름이 적힌 생수들인데요. 이 물은 무료고요. 어, 다만 미니바에 있는 뭐 에비앙이라든지 이런 물들은 무료가 아니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호텔방에 있는 캡슐커피나 티백 등도 모두 무료입니다. 다 먹으면 다음날 오전 청소 중에 매일 리필해놓기도 합니다. 아, 또한 얼음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어, 전화기 서비스 버튼을 누른 후에 뭐 아이스버켓을 요청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면 방에 얼음도 가져다 주고요 어, 물도 부족한 경우는 더 주기도 합니다 어, 다만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무, 추가 물을 요청하면 은뭐 조금 금액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나름 유용하게 쓰이는 런더리 백입니다. 이 런더리 백은 사실 세탁물을 수거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요. 뭐 역시나 일회용이기 때문에 딱히 가져가도 뭐라 하진 않습니다. 수영장에 있는 호텔에 가는 경우 수영복에 수분을 빼고 이 런더리 백에 넣어서 가져오면 매우 유용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뭐이 정도의 물건들이 뭐 가져가도 되는 물건들이라고 생각하네요 아 마지막으로 뭐 일부 호텔들은 호텔 웰컴 기프트도 증정하는데요 고급 호텔에 드, 들어가면 호텔 내의 티테이블에 작은 엽서와 한, 함께 무언가 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호텔 측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선물로 음식인 경우에는 그냥 드셔도 되며 물건의 경우에는 기념품으로 가져가도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 추가하자면 어, 호텔에 있는 수건 이건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건을 가져온다고 하더군요 잘못하면 금액이 차지될 수도 있으니 가져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재활용 가능한 물건들은 가져오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그럼 이제 호텔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호텔에서 어떤 서비스를 원한다면 어, 최소한 라운지 액세스가 가능한 방에 투숙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비행기에 뭐 굳이 비교하자면 뭐 일반 룸은 이코노미 석, 클럽 룸은 뭐 비즈니스 석, 뭐 스위트 룸은 퍼스트 석 정도로 비유 가능하겠습니다. 일반 룸을 예약하면 호텔은 사실 그냥 잠을 자는 공간일 뿐입니다. 마치 비행기 이코노미 석이 그냥 이동하기 위한 수단인 것과 유사하죠. 일반 룸에서 투숙하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컨시어지 서비스와 어, 나이틀리 턴다운 서비스, 뭐, 이 정도밖에 사실 받을 수 있는 게 없고요. 하지만 클럽룸 이상에서 투숙을 하시게 된다면 호텔마다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호텔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뭐, 특히나 고급 호텔일수록 클럽룸의 서비스가 좋습니다. 물론 가격도 많이 비싸지만요. 클럽룸을 예약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조식이 무료입니다 호텔마다 상이하나 라운지가 구비된 호텔은 대부분 라운지에서 조식을 제공합니다 다만 일부 호텔은 조식당에 조식도 제공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전에 배 터지게 먹는 타입이 아니라 어디서 식사를 해도 만족도는 항상 유사한 편인데 대부분은 조식당을 더 선호하시긴 하더라고요 두번째로는 오후에는 애프터눈티가 무료입니다. 애프터눈티는 영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오후에 티푸드와 티나 커피를 함께 즐기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어, 라운지에서는 오후 2시 전으로 애프터눈티를 제공합니다. 정말 라운지 서비스가 뛰어난 일부 호텔은 런치도 제공하기도 합니다. 다만 저는 호텔에서 조식을 먹으면 최소 오후 1시까지는 배가 안고파서 어, 이런 것을 이용해본 적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늦은 오후에서 저녁까지는 해피아워 라는 것이 제공되는데요 해피아워는 라운지의 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두 공항 라운지 혹시 이용해 보셨나요? 공항 라운지와 유사한 것을 호텔 내 라운지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보통 오후 5시에서 9시 사이에 제공되는 해피아워에서는 양주, 와인, 맥주, 탄산, 칵테일 등이 무제한으로 제공되며 이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여러가지 핑거푸드 및 핫푸드도 제공됩니다 특급 호텔의 해피아워 서비스는 저녁을 충분히 대체하고 남을 정도의 퀄리티로 나오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말해드린 것 외에도 라운지 출입 가능한 방을 예약한 경우에는 체크인 아웃도 라운지에서 진행이 가능하며 미팅룸을 대여하는 것도 가능하고 라운지 직원들에게 호텔 내에서 필요한 것이 있는 경우 요청하면 그들이 마치 나의 버틀러처럼 여러가지를 도와준답니다 호텔마다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들도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체크인하면서 모두 안내해주니 참고하시면 좋으세요 이 정도로 호텔에서 가져가도 되는 물건들과 호텔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김비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